배스를 잡으러 왔다가 희한한 걸 발견했습니다. 바로 이건데요. 이게 주인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. 주인이 아마 있는 거겠지? 만약에 장마에 떠내려 왔다면 이렇게 안 있을 겁니다. 아마 옆으로 누워있거나 그랬을 텐데 안에 보시게 되면 물고기를 잡아놓고 버리고 갔어요. 이거를 다 그래서 물고기가 다죽은 것처럼 보입니다. 야 어떻게 이러냐 사람이 자 안에 보여드릴게요 주인이 없는 것 같아서 아 이거 보세요 물고기를 잡아놓고 이렇게 버리고 왔어요 방치아 대박이다 와다 죽었다. 꺼내지지도 않네. 이야. 아 냄새. 아내가 진짜 물고기들이 다 썩을 때까지 여기다가 버리고 갔습니다. 와..냄새 엄청 심해 어떻게..이럴 수가 있지? 와..진짜 너무하다 이거는 와이거 보세요 참혹합니다 진짜 일단 주인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일단 여기에 두겠습니다 근데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안 이랬으면 좋겠습니다.